주식을 하시면서 아직도 체크단말기의 존재를 모르는 분도 계시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범한 증권사 거래원 창구만 보고서 저놈이 흔드나 보다 팔지 말아야지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급등주를 사놓고 하락하는데도 자신의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력들은 엄청난 실탄과 개인보다 우수한 체크단말기로 확인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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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등록주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 공모주 청약해서 몇 달을 애먹은 일도 있었고 증권사에 매일 같이 출근하듯이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뭔가를 배울 게 없나 싶어서 갔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저를 증권사 직원으로 착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절대적인 기술은 없을까? 늘 고민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경지에는 와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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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200여 권의 책을 다시 재독, 삼독, 그리고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고수들의 실시간 매매와 각종 증권 대회 우승자들의 매매 내역을 복사해 와서 일일이 분석하였습니다. 뭔가가 분명히 있다. 이들이 알고 있는데도 핵심은 가르쳐 주질 않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뭔가 불패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동안의 제 방법은 극초단타, 초단타, 단타를 거쳐서 중기 투자도 해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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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만족이 안 되는 이 느낌이란 천개 이상의 종목을 체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따른다고 해서 하루 거래량 백만 주가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히 제하고 나름대로 각 업종의 대표주들만 모아서 뽑아놓았더니 그래도 300개 정도 되더군요. 엄청 큰 자석판에 300개의 코드 번호가 적힌 이 종목을 네모난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한다라는 생각도 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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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웃으면서 말하니 쉽게 들리지. 깡통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자본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